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픽스의 기염둥이 메인걸 캔, 뚜둔. 미컬 배우 캔, 뚜둔. 가수 캔이라고 합니다. 지호 한방 삼계탕입니다. 협찬 아니고요. 그냥 사왔습니다. 배고파서 이거 삼계탕 먹고 싶어가지고 사와봤습니다 일단, 자, 숟가락 있고요. 젓가락이 있고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건강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청화 깨소금. 아 속은 약과 아, 후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삼계탕이 있고 자 음료수가 도착했습니다 밀키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탄산 중에 하나인데 깍뚜기스자 그리고 메뉴 자 그리고 키움치자 일단 국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앞, 앞접시로 써야겠다. 음! 아, 이거 합격! 아, 소금을... 어우, 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내가 봤을 때 지오 삼계탕 삼계탕보다 나니 깍두기가 더 맛있는데? 인정? <웃음> 어, 인정 대추는 진짜 싫어해 음...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아, 또 어우, 이거 뭐, 뭐... 뭐야, 한 6분 돌렸나? 약간 기력이 안 좋다거나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삼계탕 같은 거 이런 보양식 먹으면 진짜 활력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잘 먹어야 돼. 잘 챙겨 먹어야 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껍질을 좋아해요 껍질이 맛있잖아요 <끝> <끝> <끝>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하지 마세요 <끝> <끝> 음 맛있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삼계탕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은데?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양이 너무 적다 여기 다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늦게 물어봤네? 그쵸? 렇전 <웃음> 열심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랑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서 물었지요 어우 너무 맛있게 먹었네 양이 너무 적은데? 어 있네 고기가 좀 안돼 가지마! 우리 애기들한테 선물 받은 건데 어때요? 맛 보고 다죠고싶죠맛있고만맛있 아, 이제 밥을 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맛있다맛있다다 아... 어... 탁... 나 힘줄... 탁! 어 국이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근데 삼계탕은 양이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사장님. 지우지우 사장님. 양 너무 적어요. 그냥 깍두기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약과가 남았죠. 마늘은 제가 싫어해가지고. 아, 제가 요정이어가지고 그... 마늘 먹으면 사람이 돼요. 날개는 이제 자물쇠로 보인시켜놨어요 왜냐면 날개가 이제 저한테 있으면 은 저의 세계로 또갈 날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진짜 기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랑 텐션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한방계탕 먹으려고 한참을 려와서 차게널 들어마셨던 보내기 싫어 몇 번이고 다시 돌아서던 내 마음을 버리고 가진 맘 우와 성대탕 먹으니까 진짜 어, 목 지금 성대가 달라졌어 좀꿀성되요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어, 시원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행복한 그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시원한 수박도 있고 또 냉채 이런 것도 있고 또 시원한 냉면도 있으니까 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등이요 I can do it!